주변에 마비누이 접은 사람들 있지 가가지고 이거 말해줘봐 진짜 깜짝 놀랄 거야 그럴 정도로 악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누군이 그 너는 야 반말할 거면 돈더줘 이제 반말은 단가 10배야 네, 고맙다 그래도 2 0 0 0원 고맙다 <웃음>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옙다 아 형님 고맙습니다 아 진짜 그러셨어야죠 진짜 진짜 그래야지 좀아 돈이 좀 있으신갑네 가아유 저런 행동력 있는 반말 인정합니다 아이 그래 그러셔야지 진짜 형님 야돈 주면 반말 인정해야지 야 봐봐 누가 님들한테 야 게임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야자 이거 받고 게임 좀 그만해라 야 나가서 좀 운동 좀 해라 얼마나 달라 아 바로 그만두지 알 아, 레알크크 어 나가야지 바로 헬스건 끊지 그렇지 어 아유 그럼 그럼 그래야지 그럼 어?